학창시절때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즐기던 시절 스마트폰 게임의 초창기엔 3대장이 있었습니다 몬스터 길드리기 모두의 마블 그리고 쿠키런 셋다 출시한지 8년이 되는 게임이지만 여전히 서비스하고 있는 모바일 게임에 살아있는 1세대들이죠 아무튼 이렇게 오랜시간동안 쌓아온 ip가 있다보니 이번에 쿠키런에서 새롭게 rpg를 내놓았는데 과연 이 게임도 그냥 쿠키런 스킨 이핀 양산형일까요 제가 직접 한번 플레이 보았습니다 게임이 정말 독특했던 점은 재화를 사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자 일반적인 수집형 게임을 예로 들어보죠 흔히 수집형 게임들은 기본적으로 세 종류의 재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게임의 토대에 사용되는 골드와 캐시 각종 컨텐츠에 사용되는 입장권 그리고 본인의 캐릭터를 육성하는데 사용되는 강화형 재화 플레이어는 각종 월간 주간 일간 퀘스트를 반복적으로 클리어하면서 입장권과 골드캐쉬를 수급하고 일반적인 사냥 혹은 던전을 통해서 강화형 재화를 획득하게 되죠. 이를 토대로 플레이어는 계속해서 본인의 캐릭터를 육성해 나가고 획득 혹은 현금 박치기를 통해 얻은 재화들로 뽑기를 하거나 성장속도를 빠르게 만드는 방식인 것이 기본적인 수집형 게임의 토대입니다. 이 쿠키런 킹덤도 수집형 게임인 만큼 비슷한 로직을 가지고 있으나 개인적인 감상을 말씀드리자면 이런 수집형 게임에 약간의 타이쿤 같은 감성을 비틀어서 섞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제 다른 게임들에서 흔히 영지라고 부르는 콘텐츠들은 던전이나 사냥 pvp 레이드 이런 콘텐츠들을 즐기고 부가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재화를 n시간에 한 번씩 들려서 획득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거기에 플러스 요소로 약간의 꾸밀 수 있는 요소들이 전부죠 이런 컨텐츠가 없는 게임이라면 여러분들의 메인화면은 npc나 다양한 물건을 파는 상점으로 차있겠죠 하지만 킹덤의 메인화면은 수많은 재화를 돌리는 일종의 공장같은 역할을 합니다 기초적인 자원을 쌓는 것부터 시작해서 점점 이 자원의 사용처를 확대시키고 자원의 종류를 다각화시켜놓았습니다 이 자원을 채취하는 방식이 특이한 점은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지고 효율에 대한 선택지까지 마련해뒀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죠 가장 기초가 되는 나무조각 3개를 만들기 위해선 30초가 필요합니다 9개의 나무조각을 생성하는 데는 단 1분 30초밖에 들지 않는 거죠 하지만 9개를 한 번에 만드는 데는 약 6분가량이 걸립니다 이 점만 본다면 당연히 3개를 여러 개 만드는 게 훨씬 효율적이지만 영리하게도 제작이 가능한 칸 수에 제한을 두어 유저 본인이 게임의 템포를 조절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만약 핸드폰을 계속 붙들고 있을 시간이 있다면 작은 단위의 자원을 계속해서 생성하고 잠깐 핸드폰을 쳐다보고 한두 시간 정도 볼일이 있는 사람에겐 효율은 떨어지지만 많은 자원을 한 번에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점 때문에 게임 초반의 빠른 성장을 위해서는 거의 2분에 한 번씩 다시 재화를 체크해주고 생성을 계속해서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유저 입장에선 게임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약간 에게좀 심해지면 근손실이 아닌 자원손실이라는 생각까지 들어 계속해서 자원을 돌리고 있지 않으면 약간의 강박증이 생길 지경까지 다다르죠 이게 좋고 싫고 편법이고를 떠나서 결국 유저가 정신없이 핸드폰을 계속해서 들고있게 만든 영리한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이 재화들의 사용처는 다른 재화를 생성하는 하위 자원으로 사용되거나 각종 특수 아이템이나 게임머니를 수급할 수 있는 소원나무와 곰젤리 열차에 사용됩니다 특히 소원나무는 하루에 일정량 이상의 교환을 달성하면 보상을 주는데 이이외에도 계속해서 무한정으로 교환이 가능하여 끊임없는 재화 생산과 끊임없는 재화 소비의 사이클이 맞물려 있습니다 정말 유저에게 쉴 틈을 주지 않죠 무가금 유저라도 폰을 계속 잡고 있으면 납득하는 수준의 노가다로 무한정 돈을 벌 수도 있고 여기서 획득하는 재화들로 어렵지 않게 각종 업그레이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과금 유저는 이런 재화들을 대부분 크리스탈을 주고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양측 유저 모두에게 납득될 만한 수준의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이 자원들을 아우르고 설치하는 왕국의 커스텀 시스템은 정말 세분화되어 있고 유저들이 충분히 꾸미는 재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게임에서 이런 영지 같은 곳을 꾸밀때면 대충 치장 아이템 화분 이런거 몇개 추가하고 스킨을 입히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킹덤에서는 이 치장마다 보상을 주어 일반적이었다면 유저들이 그냥 지나칠 만한 요소에 흥미를 붙여놓았습니다 거기에 각종 치장 요소들에게 테마를 부여하여 너무 난잡하지 않고 유저들의 컨셉과 취향에 맞춰서 쉽게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게 해놓았습니다 큼지막한 건물뿐만 아니라 맵의 바닥을 직접 변경하고 길을 놓아 자신만의 마을을 만들어가는 시스템은 모바일 게임에서는 흔하게 볼수 없는 디테일함이었죠 거기에 특정 테마마다 있는 랜드마크는 기본적인 특수효과가 붙어있다보니 유저들이 이 랜드마크를 기반으로 맵을 꾸미는 것을 자연스럽게 유도해놓았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맵을 꾸미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런 수집형 게임들은 일단 수집은 했는데 사용처가 없이 썩는 잉여 캐릭터가 있기 마련입니다 보통은 이런 잉여들을 부가컨텐츠용으로 키우거나 재료로 갈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니면 그냥 창고에서 썼거나 그러나 킹덤에서는 이 캐릭터들이 전부 왕국에 돌아다니며 각종 자원을 생성할 때이 쿠키들을 이용해서 생성하게 됩니다 거기에 캐릭터들은 주어진 역할마다 다른 액션을 취하며 정말 노동을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죠 양파마 쿠키야 아빠가 미안해 뿐만 아니라 쿠키들이 설치물들과 상호작용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보니 의미 없는 꾸밈이 아닌 하나의 작은 마을을 운영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만큼 이 게임은 솔직히 전투보다는 이 마을을 꾸미는 것에 더더욱 초점을 맞춰놓았다고 생각됩니다 pvp 상위 랭크 보상이 결국 마을을 꾸미는 것만 봐도 알수 있는 대목이죠 그래요 말 나온 김에 전투 이야기를 잠깐 해보자면 솔직히 전투는 흔하고 심플합니다 딱히 설명할게 없어요 직업군 나눠서 조합맞추고 키우면 끝납니다 지들이 알아서 싸우는데뭘 게다가 게임이 아직 초창기라 그런지 조합도 우유 허브 에스프레소에 플러스 알파로 공식화되어있습니다 뭐 여기도 여타 게임처럼 pvp는 돈많이쓴 놈들이 꽉 잡고 있죠 다 그냥 평범한데 7-25의 설계가 특히 이상했습니다 보스가 해당 스테이지의 최종 보스보다 훨씬 세게 설계가 되어있는데 이점은 클리어를 했는데도 이해가 안가는 설계였어요 정리해보자면 게임의 전투는 평범합니다 솔직히 쿠키런이라는 ip때문에 캐릭터들이 조금 귀여운거 빼고는 그냥 어디서나 쉽게 볼수 있는 시스템이죠 그러나 엔드컨텐츠라고 부를 수 있는 꾸미기를 정말 디테일하게 잘 다듬어 놨으며 이를 유저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적절한 보상을 통한 동기도 마련해놓아 꽤나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즐길 수 있었습니다 특히 모든 수집품을 한 마을의 오브젝트로서 사용하고 꾸미는 데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은 그동안 위치가 애매했던 잉여 캐릭터들을 영리하게 해결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유저들이 본인 선택에 따라 게임의 템포를 조절할 수도 있고 과금과 무과금 모두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건 꽤나 인상적이었죠 문제는 이게 좋게 말하면 게임이 딱 깔끔하게 몇몇 개의 컨텐츠만 즐길 수 있게 되어 있지만 나쁘게 말하면 아직까지는 컨텐츠가 빈약합니다 필드도 시간만 조금 들이면 쉽게 밀수 있고 p v p 한뭐 그들만의 리그인데 그거를 제외하면 나무 기차뺑뺑이 말고는 딱히 유미한 컨텐츠가 없습니다. 뭐 길드 토벌전 커밍순이라고는 하는데 그거 가지고는 딱히 잘 모르겠고 열심히 칭찬한 성 꾸미는 것도 결국 한번 완성하면 끝이거든요. 개인적으론 왕국에서 꾸미는 것 외에도 분기별로 발생하는 이벤트 같은 게더 생기면 재밌을 것 같네요. 거의 카이로소프트 게임 다 해보셨으면 뭔뭐 말인지 알걸요? 게임이 전반적으로 나쁘다고는 할수 없고 영리하게 만들었다는 표현을 개인적으로 주고 싶을 만큼 쿠키런 IP를 잘 살려놓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옆동네들이 그냥 진네 IP 뜯어와서 RPG 틀에 박고 뽑아낸 것보단 훨씬 여러 고민을 하는 흔적들이 엿보였거든요.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